최근에는 이제 수면 나온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개인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고 또이 심한 코골이에 대해서 어, 생로병사에서도 다루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골이는 숨을 들이쉴 때이 좁아져 있는 기도 조직이 떨려서 소리가 나는 그런 이제 생리 현상이고요 이 코골이가 다른 사람의 잠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중요하기도 한데 의학적으로는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자다가 숨을 안 쉬는 이제 수면 무호흡 증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수면 무호흡 증의 어떤 인디케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해서 코골이나 수면 중에 이제 호흡 곤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이제 검사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코골이 수면 모흡증의 증도를 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수면 다운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돼서 개인적인 부담이 많이 줄었고 또 수면 모흡증 치료에 사용되는 양압기도 건강보험에 예, 도움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빌려서 쓸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은 단순히 소리로 다른 사람의 삶을 방해한다. 라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이제 해칠 수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수면 나온 검사를 받아보시고 그게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